예, 이번 영상은 아주 힘들게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텔라는 사람 앞에서 절대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데 항상 리치가 스텔라를 괴롭혀서 이제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테라스에 풀어놓으면 둘이 잘 놀거나 아니면 스텔라가 리치를 보통 괴롭힙니다 리치가 좀 많이 귀찮아 할 정도로 <웃음> 스텔라가 잘 놀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런 오해는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치와 스텔라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두 아이는 애기때부터 갇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도 리치를 좀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여우여우 하는데 정말 스텔라는 여우 그 자체입니다 정말 자기가 피로할때마다 찾아요 지가 쉬고 싶고 지가 그냥 귀찮으면 다 거절하고 싫어하는데 지가 놀고 싶으면 오히려 리치를 찾습니다 Thank <sweak> you. 널로롤해 널로롤해 널로롤 아이고 아퍼